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뭐 빌라나 연립이나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어, 많은 부동산들이 전국 공통적으로 금매들만 거래가 뭐 되고 그래 왔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 가격들이 조정되어 있는 게 전국 공동의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그동안은 전세를 뭐 적당한 금액에 어, 안전하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매매가가 1억인데, 그동안은 60, 70% 였던 전세가율이, 어, 그게 매매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세가율에 뭐 85%, 90%, 이런 식으로, 어, 올라가서, 어, 깡통 전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여유자금에서 어 전세 다음 전세 낼때 만약에 가액을 조금 싸게 놔야 된다면 추가되는 금액 보태서 현재 세입자분 뭐 내드리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작정을 한 어떤 그런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사기를 칠려서 치는지 뭐 상황이 그렇게 휘말려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몇백 채씩, 뭐 하여튼, 몇십 채씩, 몇백 채씩, 도미노처럼 쭈르루다 보정금이 한 채당 만약에 한 2, 3천만 원씩만 내려가도 10채면 2, 3억이 될 거고요. 그게 100채면 2, 30억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어, 그러다 보니 고의적으로 경매에 넘겨서 이제 앞에 그, 어, 선순위들을 다 터는 거죠.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악덕 임대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 사실은 우리가 잔잔한 빌라나 뭐 이런 어떤 그 전세를 걸고 들어가 계신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전세는 2030 젊은 세대 분들이 아둥바둥 아직 월급 모아가 살면서 종자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어 아직은 큰 돈이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 주거환경은 열악해도 돈에 맞추어서 새를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어 오피스텔 뭐 예를 들어 2억짜리 오피스텔인데 보증금이 뭐 1억 8천씩 통전세 통전세도 잘 없는데 어 뭐한 몇몇가 2억 2천인데 통전세 2억 이런 오피스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빌라가 아까 2억인데 신축 빌라에, 어, 그, 매매가를 높게 막 이렇게 부풀려서 책정을 해서 전세도 막 2억씩에 들어가도록 어 이렇게 돼 있는 거.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그 빌라에 다시 세를 들어가려고 하면 2억으로 세를 내오면 아무도 안 들어가고, 원래 예를 들어 시세는 한 1억 5천이나, 이 정도밖에 전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당하는 거예요. 그 빌라에 통채로 새를 들어있는 뭐, 매십 채의 어떤 주민들이 몽땅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여기 오늘 네이버 요, 부동산 뉴스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어, 대안을 마련하기를 전세가 유리 도대체 우리 집이 매매가 대비 몇 프로인지, 그거는 그동안 시하고 도 단위로만 공개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좀 세밀하게, 우리 집 현재 우리 동에, 우리 구에, 우리 동에, 어, 여기에 시군구까지 공개를 하네요. 여기에, 어, 세율이 아까 1억 매매가면, 어, 전세 요 세율은 80%인지 70%인지, 위험을 리스크를 좀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적용을 해서 시군구까지 공개를 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어 지금은 그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잖아요 보증보험 들어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허어도 2018년도에 792억 원의 보증사고를 당했어요 먼저 이렇게 내줬는데 부산권을 행사해도 전세금 대신 내준 것을 회수를 못한 금액이 792억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7월까지 4279억 원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특히 2030세대 사고 금액이 67.8%입니다. 2030은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능력도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팔아본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능력이 아직은 경험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칫, 이제, 이런 피해들을 당하기가 쉬운 거죠. 어, 그, 왜 그러면 또 그런 사고들을 당하나, 이렇게 했더니, 어, 아까, 뭐, 매매 시세가 내려가서, 전세가 안 나가서, 깡통 시세가 전세가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처럼, 우리는, 어, 전세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나면, 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나면, 어,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어, 그렇게 하잖아요. 이사해서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이제 전입신고하면서 받아놓고, 그렇게 하면, 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모든 요건 갖춘 그날 자정부터 효력이 있어요. 근데 낮에, 만약에 한, 어, 9시 반이나 10시에, 어, 만약에 주인이 대출을 받았다. 같은 날. 예를 들어 집을 오늘 내가 사고, 어, 전세계약서도 썼어요 매매잠금 치는 거와 동시에 전세계약하고 이분은 오늘 이사까지 다 하고 확정일자 다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날 낮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 대출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전세 확정일자 받은 거는 어, 이게 자정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개사고의 가장 큰 하나의 또 빌미가 되어왔죠 그동안 또 이제 이런 걸또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특약으로라도 이런 걸 조금은, 뭐, 선나 놈이 또 예방을 할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어, 그런 거를 여기서, 어, 국토부에서 이제 좀 챙긴다 해놨는데요. 어, 한번 보면, 먼저 참 앱을 만든대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데, 어, 거기에는 아까처럼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그다음에 악성 임대 명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 채를 고의적으로 막전세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새로운 빌라를 짓거나 사서 다시 또 똑같은 수법으로 세를 낳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그래도 걸러지잖아요. 명단도 공개하고 임대 보증을 임대 보증 보험을 가입해 할수 있는 건지. 어, 임대의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 세를 놓을 때는 임대 보증보험 가입이죠. 요즘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해 있는지. 불법이나 무허가로 전축이나 뭐 이런 건 없는지. 원래 뭐 사무실 걸리는데 그거를 불법 개조해서 원룸으로 세를 놓는 건지. 이러면 전세 대출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그거 미리 다 열람을 해볼 수 있는 앱이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입니다. 이걸 내년 1월에 출시를 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또좀 크게 바뀔 수 있는게 어 세입자가 요구를 하면 어 집주인은 임대인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세금은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막 밀려 있다 그러면 봐주는 게 아니고 어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거기에 무조건 압류나 이런 걸다 붙이겠죠 내가 전세 들어가 있는 이 집에 세금 밀린 게 있다 하면 언제든지 압류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우선 변제 그, 그 보증금 있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세금이 더 우선이 될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죠 어, 그러다 보니 이 주인이 세금을 얼마 밀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순위 보증금은 내보다 더 앞에 뭐 들어와 있는 다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한 사람이 집주인 대가 있고 그냥 다가구로 되 있는 원룸식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순위 보증금 다 그거 어, 최우선 그. 대학력 가진 거기에서 다 차감되거든요. 앞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볼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는 걸로 바뀌는데요.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이런 거를 어, 거래를 할 때는 설명을 해야만 된다라는 문구를 늘 예정이래요.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은 어마어마 자꾸 따르는데 참 그러네요. 집값 오른다고 뭐 중개 보수 공인 중개사 책임처럼 해가 싹둑 잘라 놓더니 집값 그럼 내리면 정부에서 또탁 올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동네 북이 공인 중개사입니다. 사실은. 아, <웃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허그 그 보증 보험을 가입할 때도 가입할 수 있는 그 한도를 그동안은 집값을 그 어, 공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에 그 150%에서 이제 140%로 한도를 낮추고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깜통 전세 되기가 쉽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낮춘대요. 아,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전세가율을 아까 시군구 단위로 하던 것을 수도권은 엄면동 단위까지 그 나머지 전국 기타 그, 그거는 그 시군구까지 수도권은 엄면동까지 다 전세가율을 공개한답니다 이게 깡통에 근접해 있는지 아직 안전한 그 매매가액이 남아 있는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전세가율이겠죠 그거를 볼수 있게 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경매 낙찰현황도 15일부터는 또 공개를 해준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최우선 변제금 있죠? 그게 한도가 서울은 5천만 원이고, 광역시는 2,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걸 조금 상향을 할,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굉장히 좀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건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대학력 효력이 발생은 전입신고하고 뭐 확정자 받고 한 그날 자정이잖아요. 맞죠? 그 자정이다 보니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아까처럼 건저당이나 그사이 홀딱 판다든지 이러면 그 효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잖아요. 이거 보호 방안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건 좀 당연한 특약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네요. 음, 그 다음에 은행이 또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그때는 해당 은행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어, 해당 은행이 그 확정 물건에 담보로 잡는 그 물건에 어, 확정일자가 잘, 잘 부여가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은행도 좀 힘을 좀 보태라 되어 있습니다. 까먹고 안하는 건데 세입자는 요즘은 없겠죠. 그리고 3천, 6천만 원 이상, 30만 원어 이상은 주택임대차 신고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내년 5월 말까지는 뭐 과태료 100만 원 나오는 게 유예되어 있지만 어 30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뭐 잔금치고 전입신고하는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거 챙기시고요. 음, 그다음에 현재까지 막 전세 그 보증금 사기를 당한 그런 사람들, 어갈 데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그런 분들한테는 가구당 1억 6천까지 연 1% 자금으로 뭐또 대출도 지원을 할 거라고 하네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사기로 전세사기로 이익 본 사람 그거는 부정 이익을 환수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를 한답니다. 임대사업자하고 공모를 뭐 하는 그런 중개사와 감평사는 처벌도 강화하고 부정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네요. 꼼꼼하게 잘 살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 이거를 오늘 네이버에 한은화 기자님이 올린 기사를 한번 꼼꼼 뒤집어 봤는데요. 어, 전세는 너무, 어, 전세가가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으면서, 어, 매매가는 진짜 저렴하다든지,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뭐, 전세를 얻어주려고 하는데, 엄마, 여기 뭐, 집이 마음에 들어요. 집만 예쁘고 깨끗하면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 시세 조사해보면, 이거는 깡통 전세 대기, 뭐, 거의 깡통 전세인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자녀들은 그런 문의가 저한테 참 많이 오거든요. 소장님, 뭐 아들내미가 지금 뭐 서울에 이렇게 집을 얻을라 하는데 전세를 여차저차 이런 데 얻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들을 주세요. 그 저한테 또 다른 걸뭐 매수도 하셨고 하셨던 그또 고객님들이 이제 그런 문의를 주시겠죠. 그 보면 피해야 될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계약금 100만원 걸었다가 계약금 날리고 그냥 그거 안 하고 다시 다른 데 없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일고 양간 고치기 전에 어 이런 기사도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어 이런 또 대책을 강구를 하겠냐 말입니다. 어 근데 부동산 꼭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이렇게 하고 할 때도 어 앞에 임대인의 어떤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을 다 열람을 할수 있게 하는 공인중개사한테는 이런 권한을 줘야지만이 뭐 설명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맞죠? 이 임대차 내역 다 보내주세요 하면 그 임대인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어느 호실에 얼마고요 얼마고요 액면 그대로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뭐 임대차 계약 리스트를 몽땅 복사를 다가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대충 얘기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뭐다 본인도 기억 못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 계세요 임대차 계약서가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런 거를 공인중개사가 바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쫙 정입세대 열람이 이런 거를 원래는 요 계약 그 관계자들은 열람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막상 그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거좀 전입세대 열람하려고 합니다 하면 안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중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고를 예방을 하도록 하는 권한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조금 정말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챙겨서 볼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사실 이런 거는, 어, 국세 완납 증명서, 어 지방세 완납 증명서, 어, 이런 걸,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약 때매도사님한테한 부씩 때가 오라고 하면 가장 안전하겠죠. 어, 뭐, 바로 뭐 이게 뭐암나 이런 거 붓기 일보 직전에 뭐 집을 파는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원칙은 그런 것도 다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 오늘은 아까처럼 전세 뭐 사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어, 단속 강화하는 어 그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내년 1월부터 무슨 앱을 만든다 하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이런게 나오면 잘 활용을 하십시오 어, 그래야 우리가 또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9월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주는 벌써 추석이네요 어, 태풍도 뭐 화요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 하니까 단도리잘 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날 시간되면 또 유튜브로 인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은 초롱부동산TV 유튜브에 정말로 힘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는 구독자분들이 좀꽤 빠르게 조금 늘고 있기는 하네요.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